오늘 꿈꿨다 오늘 챌린저 가는 꿈꿨다 진짜 아니 내가 오늘 꿈을 꿨거든? 어떤 꿈이냐면은 어? 빠이 형들 손풀기로 우르프 해야겠는데? 우르프 한판 갈까? 우르프 가나요? 당연히 피오라 베이죠. 그리고 클레드 우르프는 탈진이나 탈진됩니다. 탈진이다, 탈진. 과잉성장. 아닌가? 이건 스택 쌓이는 게 낫겠지? 아, 그리고 메일도 확인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거리 벌리고. 이게, 우르프에서는 W가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역시 월뱀자님 잘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어, 아, 피해주고못 피해버리고 퀴 걸었고 어림없지. 아, 쎄네 이거 바루스가 센거네 바루스가 버플받았네 제가 약한게 아니에요 플래시 있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얘는 있네 피해주고 와 고수 저 사람 최소 챌린저 플래시 타이밍부터 말이 안 되는데 선 넘네 진짜 너플 없잖아 너풀 없잖아 들어가요 왜 살라 그래 추하게 어? 정글 먹으러 갑시다 야어야 아들이 다 냈어 저는 정글러에요, 정글러. 전 정글러입니다. 빨리 가자. 이거, 클레드는 방템 가야 돼요, 알죠? 근데 이거 방템 가기 애매하네, 상대가. 이거 할까? 아, 나 이제 내렸는데. 오자마자 Q로 바지 해주네. 어, 보스. 아 하지만 친구 불렀죠? 하지만 저도 상당히 빠릅니다 신발이기 때문에 오 생각을 했어 한번더들어오면 죽일라니까 아 피해주고 아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걸 사기치지마 안 보인대서 쏘지마 일로와 너 플래시 없잖아 아 피해주고 넌 6렙 쯤 죽었다 하지만 수로 파밍해버리면 답이 없죠 아 오케이 라인 잘 먹었어요 3인피 클레드 하자고 아니 근데 이거 클레드는 탱템 가야 돼 그냥 탱템이 더세 이게 오히려 야넌 죽었다 돈쓰었으 죽어야지 여긴가 들어가세요 플래시 있나요? 어 타이밍 너무 그렸고요 이게 클레드는 오히려 탱탱 가면 훨씬 쎄. 인피보다 오히려 훨씬 쎄. 아니 티하면 없는 거 약간 아쉽긴 하다 이번 턴에 바루스 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공을 방으면 죽는다 하지만 공극기를 배웠다 바루스가 안녕 이야 빠르다 그치 그리고 클레드 기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는 상당히 좋아요 궁으로도 갈수 있고 대시로도 갈수 있고 되게 좋기 때문에 어? 어? 어라? 어라? 어라? 뭐야 얘 어라? 레드 헌납인가 라인도 가서 죽고 삼모모까지는 필요없고 유튜브학을 노리자고 잠지만 유... 인피 간다고 해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걸. 인피를 가도 이길 판이면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 정글 도는구나. 오 나서스 상대는... 상대 나서스가 정글 도는데... 오 가는 중, 가는 중, 가 가는 중, 가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와야씨 그걸 대신 레전드네 그걸 찰 생각을 해? 피지한테공을 태워? 아 몇번 뺏겨난거야 근데 이건 또 뭐야 나왜 향로 <웃음> 향로 무한 뭐야 <웃음> 에이피르신 개웃기네. 먹지 마라. 어? 아, 까비. 뭐야, 정만에 죽었어? 나이스. 할게 많은데, 너무? 잿불. 잿불.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여긴가? 여기다. 카이사 죽이는 중. 카이사 죽이는 중. 카이사 죽이는 중. 에이스. 에리톤 죽이는 중. 에리톤 죽이는, 죽이는 중. 좋아요. 큐플. 아, 어림없지. 공피해주고. 이 어, 맞는 사람 잘못입니다. 클레드 크로마는 지금 루비, 루비. 루비 루. 누가 봐도 제거죠 얘도 죽었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안 가는 중. 이형 죽나? 얘들아. 얘들아, 너네가 그런 선택을 해버리면? 뭐야, 오히려 좋아. 좋아. 어, 이거 다내 거. 어, 맞으면 안 돼요. 이걸 맞네. 어, 카이사. 개이자식. 무한 큐죠? 무조건 죽여, 얘. 그 다음에, 도망가. 도망간 다음에 생각을 해. 이게 맞아. 피해주고, 쭉 미래 걸어주고, 아니면 벨트 써버리고, 이거 들어오면은, 못 죽이고, 개사기 챔 어? 죽었는데? 빨간 거다 박아주고 다 잡아주면은 존나 잘하죠 개쩔죠 제풀 애쩔야 의미가 없는데 근데 아 미드 업체기 나감 궁 안쓰나? 야 깔끔하게 나한테 죽지 <웃음> 봐요 마자템을 가야 될것 같은데, 약간? 피즈가좀잘 컸어. 야, 우리 스마 있으니까 가볼만 하지 않을까? 이거 먹자, 얘들아. 나 우리, 우리 스마 있잖아, 우리는. 상관없는데. 야, 그렇게 와버리면 다 알지. 야, 그렇게 차 버리면 안 되지. 걔. 아, 콩 너무 아파. 일단 일로 와. 어디 도망 가려고? 와, 뭐야, 우리 잭스 나이스. 잭이스. 오케이, 도망 가고. 아 도망가 아, 내 거예요, 나이스. 좀 무섭네 야이 뭐야 이 정신없는 싸움 아 이거 스테라 기다렸다가 갈까요 스테라 약간 강인남도 있으니까 돌아가야될것 같은데 찾아주나찾아줘야 되는데 안돼 가지마 가지마 일로 와 어디가 자꾸 아아한 대가 모자라 찟스테라스테라가비 <목소리> 그리고 마저 템아 근데 이거 AD도 아픈데 마음 같아서는 죽음의 무드로 가고 싶은데 템이 안 남아 템 자리가 동물을 가고 싶은데, 템이 안 남아요, 템 자리가. 나중에 신발 팔고 가자. 신발 닌신 팔고, 무도 가자. 아이고, 잿불 효율 좋은데? 형들? 잿불이 버프이되 있는 거 같은데, 여기? 가는 중. 엄청 멀리 가는 중. 까비. 먹자. 대불 효율이 엄청 좋은데? 720 어어 스마이치롱 우리팀은 우리팀은 스마이치롱 우리팀은 스마이치롱 가자! 죽여! 뚜벅이만들 죽여! 우르프에서 뚜벅이만들 하는 흥구가 있다? 뼈 와요 내거 한입만 스마큐야 우르프에서 뚜벅이 원질 하는 사람 있네 <웃음> 그것도 선택에서 정글 털어야 돼 내꺼야 건들지마 내꺼거든? 어또벅이 왔는데 또 죽어요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아 피즈가 큐 대신 맞았어 개고수 아 피즈가 큐 대신 맞아줬어 너무 고수인데 막템 무도? 무도 갈까요 무도? 무도 가야되나? 뭐가 지 막템? 잿불이 근데 이게 클레드가 버그가 있어서 잿불 효과를 못 받아 몰랐죠 형들 전 알고 있었거든요 잿불이 저게 추가 치력버그가 있어서 클레드는 효과를 못 받아요 안녕 어디 갔누 놀랐누 안녕 야 잭스 엄청 세다 아, 다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다들. 기도할 기선을 가야되나? 제뿔 워낙 효율이 좋아서 지금. 아, 나서스가 AP 갔어요, 형들. 나서스 AP야. 솔방울 터치는게 더빨라지라나 일단 피해주고. 절대 안 뺏기죠? 나 그마야, 그마. 금화. 이런 거 뺏기겠어? 어? 그냥 죽어버렸쥬? 무한, 우한, 무한정 따라가쥬? 공 5초 남았쥬? 스킷 또 쓰쥬? 네이스. 어, 백도, 백도. 쟤랑 백도. 깨주면 안 되고 오케이. 야, 밑에 내려, 내려가자, 이거.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쿨타 1.6초. <웃음> 무한 W. 깨주고. 어설프게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아 근데 우리 레넥 나갔어 문제가 아 맞으면 안돼요 야 우리 레넥이 나갔어 얘네들 부활 시간까지 생각을 안 하나 보다. 그치? 이거 부활할 때, 부활할 때 동안 밀면 되는데. 아, 근데 얘네들 상대가 레벨이 낮아. 중요한 게. 상대가 레벨이 낮아요. 내가 감. 밀어야 되는데? 우리 얘네들 나갔어. 일단, 우리 전령 있으니까, 전령 한 타이밍에 밀면 되지 않을까? 한 타이밍에? 자꾸 얘네 백도 안 해? 하지만, 의림 없다는 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런. 안녕. 안녕. 야, 힐좀 넣어봐라. 휠 좀. 힐좀 넣어봐라. 빨리 타. 좀늘봐라 백도 안 막자고 내가 내가 백도 막으면 되겠다 그냥 내가 다 막으면 될것 같은데 라이트에 가야되나 용 먹을 수 있음? 우리 바로 끝나기 전에 용 먹어놔야 되거든 강화기안 있을 때 으아 손가락 아파 야 그거 다 쓸어주나? 와 이렇게 정신없을 줄이야 플래시가 있어? 아니 억제게 플래시를 태워? 너 뒤졌다 나도 플래시 태우지 그러면 안녕 빨강 사라서안 아파요 아무일대로도안 아파요 이겼다, 이겼다! 후! 아, 이겼다. 끝내라. 그냥 끝내나. 와. 날아가요. 체력 5,000 레전드. 가봅시다. 빨리 끝내요. 선생님들, 그만 놀고 아요 그지? 아, 얘네들 백도 오지게 안 했는데?